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네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딸기 호페를 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가기 전에 같이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수다도 떨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제가 아주 딱 기초만 한 상태고 오늘은 어,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요? 요즘에 아주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우선 제가 프라이머를 바를 건데 제 영상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포렌조 프라이머를 엄청 사용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포렌조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그다음에 요거는 모이스처라이징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샘플이에요. 이건 제가 다써가지고 구매를 안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렌조 일루미네이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일루미네이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파, 프라이머고요. 기본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딱 중간의 프라이머 모이스처라이징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촉촉한 피부를 표현해주는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보통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되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느끼면서도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의 마무리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봐, 봐도... 글로우한 느낌이 많이 들죠. 여기 안에 짜잘한 펄들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광채가, 광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딱 봐도 이렇게 쓱쓱 밀었는데도 바로 글로우한 느낌 장난 아니죠. 그래서 모공도 잘 메워주고 요철도 정리를 잘 해주는데 이렇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까지 잘 해주니까 저는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프라이머를 모이스처라이징 제품을 사용을 하면 베이스는 탄탄해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을 하면 겉바속촉인거죠 지금 살짝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광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게 엄청 매트하고 이런것도 아니에요 촉촉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겨울에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몇 년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포렌조 프라이머. 지금까지 사용했던 프라이머 중에 제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모공 집중적으로 조금 넓은 그런 부위에는 좀 둥글게 둥글게 굴려서 바르면 메워지지 않은 부분까지 싹 메워지니까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한번더 터치 펄 자체가 되게 촌스러운 펄들이 아니라 고급진 짜짜한 펄들이 쫙 있으니까 이 피부에 그 주름, 잔주름까지 싹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도 이 안에서부터 쫙 뚫고 나오는 광이 있으니까 이 잔주름까지 싹안 보이는 메이크업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쵸? 피부표현 장난 아니야. 파운데이션을 이제 발라볼 거예요. 요것도 역시 세미매트 스파츌러를 사용을 할 건데, 스파츌러가 다이소에서도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피카소고, 요거는 다이소예요. 제가 쇼츠 영상에서 후기를 남기긴 했는데, 오, 다이소 스파츌러가, 하, 요거 요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이소 사용을 해볼 거예요. 다이소 스파출러가 피카소 스파출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살짝 밑에 부분이 살짝 두껍긴 한데 그 차이가 되게 미묘하다. 그리고 끝부분도 이런 커버가 있어가지고 좀 세심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만약에 다이소 가신다면 무조건 달려가서 구매하세요. 제가 이거 2,000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친구가 너무 동네 없다길래 대신 사주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도 완전 없더라고요. 빨리 가서 겟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구매하기가 힘든가 봐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 같아요. 친구 두명다 구매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광채감 진짜 장난 아니죠? 글로우 파운데이션 바른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일루메이,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의 효과입니다 요즘에 항상 모이스처만 쓰다가 요거 요즘에 다시 쓰니까 확실히 전 요거에 한표 진짜 제가 요즘에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어서 항상 이 똑단발을 이 처피뱅을 한 거의 1년을 했고 단발 스타일링을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살짝 길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친구가 딸기 뷔페 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진짜 한참 딸기 뷔페 한몇년 전에 가고 안 갔거든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계획하시고 계신 데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고 싶은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작년에 방콕을 한 2주 정도 다녀왔고 제주도로 한 4년 갔다 와가지고 이번 연도에 여행을 어디를 가면 좋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디를 갈 계획이신지 같이 공유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뮤즈, 비건 페이스 올 팔레트 피치 글로우 팔레트예요 저는 오늘 아이메이크업 엄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기에 있는 요즘에 제가 추워가지고 어딜 막 가야될지 모르겠는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도 너무 추우니까 날씨가 진짜 움츠려드는거 알죠? 나가기가 두려워지는 그 느낌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영상이라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지금 잠옷도 엄청 <웃음> 두꺼운 거 입고 있는데도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준비를 해볼게요. 윗살 만들고 여기에 있는 하이라이터 디어달리아 진짜 오랫동안 지금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뷰러 중에?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 광고 중에 와디즈에서 대박난 그 뷰러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놨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고 좀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왠지 너무 좋아보여가지고 치크는 어뮤즈에 있는 걸로 어뮤즈에 있는 이 팔레트가 엄청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한 번에 다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손이 자꾸 가긴 가더라고요. 이게 하이라이터도 아이 메이크업 쪽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하이라이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일단 치크도 섀도우로 사용을 해도 되고 치크로도 사용을 해도 되니까 자주 손이 가요. 진짜. 이거는 지금 구매하셔도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건데 컬러를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짜잔! 오늘의 립 컬러는 셋 중에 하나를 바를건데 요게 포렌조 보떼 글로우 샤인 온 립스틱 요건데 이세 가지 중에 컬러를 바를 거예요. 근데 케이스 너무 예쁘죠? 너무 미친 거 아니야? 너무너무 귀엽죠? 요게 포렌조 제품이에요. 이렇게 리필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케이스도 이렇게 구매 따로 따로 구매를 하셔서 이게 호환이 다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로 구매를 하고 리필용을 따로 구매를 해서 이게 호환이 다 호환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만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해서 이게 아주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요거 좋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발릴 때 보면은 엄청나게. 부드럽게 발리고 살짝만 올려도 컬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살짝만 올렸는데도 광택감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입술이 엄청나게 건조하고 관리를 해도 그 엄청 일어나고 갈라지고 들뜨는 입술인데 예전에는 매트한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글로우한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편안하고 입술도 이제 일어나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으니까 요즘에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포렌조 이 제품이 엄청 글로우한 느낌이 딱 드는 그런 텍스처예요. 이거는 2호 거든요 틸립 페탈 살짝만 올려도 발색이 진... 진짜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제가 지금 살짝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광택감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제품은 그 수분감과 오일감을 아주 다 가지고 있어서 입술의 갈라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컬러감의 지속력 광택감을 모두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수 있는 요런 제품이더라고요 수분감에는 그 백합추출물하고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오일에는 호호바오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 버터와 아보카도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광택감은 그냥 물론이고 뭉치지 않으면서 균일하게 발리면서 수분감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를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왜이 제품이 왜 이렇게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 레스팅 폴리머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레스팅 폴리머가 수분감을 오래 지속시켜 주면서 컬러감까지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아주 신박한립 제품이에요 지금 그리고 말할때도 되게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내 입술같이 가볍게 싹 올라가는 밀착감? 그리고 이런 부담스럽지 않은 되게 깔끔한 가벼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말할때도 너무너무 편하게 느껴져요 지금 입술에 올린게 튤립 페탈 이라는 컬러인데 튤립을 머금고 있는 이 핑크 감성인데 이 핑크 감성이 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를 수 있는 아주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핑크라서 너무 저한테도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아루스아르 컬러. 딱 봐도 이 레드의 정석 느낌이죠? 제가 살짝 올려볼게요. 이거 레드는 진짜 기본 레드여가지고 약간 오렌지빛의 레드 컬러라 근데 진짜 살짝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택감 장난 아니다 음, 근데 진짜 립밤처럼 발려서 진하게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하게 풀립으로 바르셔도 되고 살짝 올려서 자연스럽게 립 표현해주는 데일리템으로도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메이크업이도 너무 이쁘다. 이 딸기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웃음> 그 오렌지 컬러가 너무 강하지 않은 레드 컬러여가지고 피부 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를 수 있는 컬러라서 이거는 그냥 진짜 기본템. 이건 데일리 기본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러는 요거. 구호의 하트 레드 컬러. 살짝 핑크의 느낌이 나는데 입술에 올려볼게요. 입술에 아주 살짝 소량 먼저 올릴게요. 웜톤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따뜻한 감성의 핑크예요. 근데 살짝 밀키한 핫핑크여가지고 이 지금부터 여름까지 바르기 너무 예쁜 컬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핑크 컬러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어울리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어야 되는 템! 요것도 보니까 베스트 컬러더라고요. 베스트 컬러는 베스트 컬러인 이유가 있어. 진짜 데일리 두루두루 다 바를 수 있는 컬러야. 저는 어떤 컬러를 바를 거냐면 저는 요것도 예쁜데 그 전에 발랐던 7호 오늘 저는 이 컬러로 바르고 딸기 뷔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한번 싹 닦아볼게요. 착색감이 거의 없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착색이 없는 립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착색도 없다는 거. 빨리 머리를 하고 옷 입고 나가볼게요.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4시층이라서 나 쓰러질 것 같아 오잘 담았어 담았고 어. 어. 담았고 딸기 하나 더 음. 이거 많이 드시네요 좋아하시나봐요 저 욕심 없거든요 <웃음> <목소리나> 가장 <목소린> <목소린> 저녁이 돼서야 갑니다.